왜 나고 했어? 다시 집에 갈까? <웃음> 가자! 네. 어. 좀만 안 응! 정말 힘내서! 안아줘! 안아줘! 안아줘! 안아줘! 안아줘! 연기하지마! 하나도 너안 힘들어! 어, 좀 걸으면서 자! 알았지? 다 도착하면 깨워줄게! 어, 어. Uh -oh. yeah o m e a v e d fuck r t o n i m a k move s o plans that's the showin' these yeah groupy guys i t e g r o u t h yeah. h e s o g e t o r g o oh -ho. 와 <웃음> 아, 공동일등 어떻게 공 어떻게 똑같이 공동일등했어요, 겠지와또 네, 다시 하고 싶어. 와, <웃음> 자 다시, 다시. 감사어 <목소리도>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가수 감사합니다. 날 좋은 날씨에 손이 이 그리고, 우리가 면 만날 거야, 반드시. 우리, 오리. 우리는 어. 관리자 왜어 어. 먹이를 조지 마세요라고 설수 있어. 어? 응. 응. 응. 응. 응. 다시 돌아가라고. 우리 볼 거야? 우리 응. 볼 거야? 응. 건널 수 있어? 응. 건널 수 있어? 응. 건널 수 있어? 응. 네. 건넌 소감이 어떠세요? 뭐야, 이거 뭐야? 누리야 네. 네. 돌다리를 건널 소감. 없나? 응? 이게 누구야? 날파리 내플이 내, 포리. 내 포리 말하, 지금 말하고 있는 거우리냐 네? 무슨 소리야? 아,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? 네행이 천천히 말하고 어? 그게 자전거끼리야 응. 꽃길만 걸으세요 <웃음>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 어꽉꽉꽉우또 꽉 꽉. 꽉꽉 우리가 꽉 안했어 꽉 우리가 안녕했어 우리가, 응.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 꽉꽉 꽉꽉 꽉꽉 어, 오 진짜 어 팔로우 허났다 <웃음> 가족 해 가지고 꽉꽉 꽉꽉 우리 놀래지. 여기 가서 우리 가까이에서 보자 어, 어 박스 날개 박스 쳤어 어머 꼬리! 꼬리 막 네, <웃음> 이거 목욕하고 있어 봐봐 머리 막담금해서 봐봐? 어 따라해봐 케르 <웃음> 따라해봐 어. 어디가세요 어머니? 마트에 다녀셨어요 <웃음> 아니 정미 엄마가 어, 어. 찌리리 엄마가 <웃음> 아 그거 야, 아니지. 용기 엄마지. 맞아. 연기하는 맛있다 해줘요, 너가. 연기하는, 맞아. 연기하는 맞아. 연기 엄마야? 맞아. 엄마 봐 봐. 연기하는 어. 연기 엄마야. 어머. 진있다이가 음. 응. 음, 맛있다. 맛있다. <웃음> 마트 다니 오셨어요? 맛있게. <웃음> 오늘 경선님 본 소감이 어떤가요? 아, 하하. 좋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어머, 어머 어머 멋있다 오다이 가고 와 어머 어머, <웃음> 어머. <웃음> 멋있다 어생나못생았어 <웃음> <못생겼다. 웃음> 아, 그러면? 진이나못생겼다다 누가 그랬어? 언니 아니 너, 너 그럼 예뻐? 응 아, 언니처럼 말투 해봐. 못생겼다, 해봐. 못생겼다. <웃음> 못생겼다. <웃음> 너는 세상에. 아니다, 그래야지. 아니다. 이게 <웃음> 아니었네. 어, 이게 무서 어. 어? 음, 엄청 잘하시네요. 우리 괜히 왔다 갔다 했네. 그지 <웃음> 아, <웃음> 야, 야, 또. 너무 바보 지면 나와. 오, 야. 이게 뭐야, 아, 살다